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이 찾는 집 찾아드리는 찾아줘 홈샵 유준광 과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나와 있는 현장은 회덕동에 위치한 어, 신축 빌라 현장, 어, 두 세대 현재 남아있는 현장입니다. 자, 이곳 회덕동은 성남하고 인근에 잡혀 있어서 성남 쪽으로 어, 출퇴근하시는 분들에게 상당히 좀 용이할 걸로 보이고요. 어, 이거 터널이 이제 개통을 해서 성남까지 진입하시는데, 성남까지 진입하시는데 한 10분도 채 걸리지 않는 그런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좀 어, 현장 위치가 좀 안쪽에 위치해 있긴 하지만, 아래쪽으로 보이는 뷰가 상당히 좋습니다. 회색동 아래까지 쭉 내려다 보이고요. 광주시 방향 쪽으로. 자 아래 동네까지도 아주 시원스럽게 전망이 다 보이고 있습니다. 산세도 아주 훤히 다 내려다 보이고요. 자, 이곳은 이제 도보 5분 거리 정도에 내려가시면 이제 버스 정류장이 조만간 이제 들어섭니다. 그래서 아마 어, 도보로 여기까지 이렇게 다니시기는 좀 힘드시고, 이제 대지교통을 이해하시려면 도보로 5분 정도. 거기서 대중교통 이용하셔서 이제 생활권으로 이동하시면 되시는데요. 어, 대도님이 아마 좀 자차 요즘에 자차 많이 이용하시니까 자차로만 이, 이용이 가능하신 분이시라면 더욱더 솔깃한 현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곳은 어, 전용면적 17평이고요, 실사용면적은 27평, 그리고 분양가는 1억 5,900 그리고 이제 일금융권 담보로 해서. 1억 4천 0 0까지 나올 수 있고요 어, 나머지 이제 실입주금 또 이제 얼마 되지 않지만 이 부분도 만약 이제 부담이 되신다고 하실 경우에 원하신다면 이제 추가 대출로 해서 어, 무입주로도 어, 가능하실 수 있는 어, 그런 현장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현장 내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유심히 잘 보시고요 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네, 홈샵 유준권 과장에게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내부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관으로 들어와서 자 오른편에 자 모든 집안의 그 전등을 일괄 소등하실 수 있는 스위치, 일괄 소등 스위치가 있고요. 왼쪽 편에는 이제 신발장. 조금 넓은 2단의 키높은 신발장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실내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상단, 어, 많이 유리로된 상단 슬라이딩 도어 네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이제 또 다시 안내해드릴 건데요. 들어와서 왼쪽에는 작은 방 그리고 오른편에 공용 욕실 자, 이것이 이제 거실과 주방 이 쪽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거실 위치구요. 자 이쪽은 네, 거실 TV 자리에 놓으실 수 있는 아트월 공간입니다. 네, 아트월 공간 위쪽에도 네, 채광을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신 현장인 것 같아요. 위에도 채광창이 크게 나있고요 이쪽 편을 보시면 이제 쇼파석 자리인데요. 지금 여기까지는 뭐 4인 쇼파까지는 조금 좁으실 듯하고요. 이 공간까지 해서 쇼파 자리를 이렇게 쭉주시고이 뒤쪽 편은 이렇게 그 뒤로 돌아서 이렇게 뭐 장, 이쁜 장을 설치해 주셔서 수납하는 공간이라든지 서재 이런 식으로 꾸미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곳은 아까 영상 시작하기 전에 어, 말씀드리기도 했었지만, 어, 전망이 상당히 너무 좋습니다. 자, 외부 산조망과 앞으로 내려다 보이는 뷰가 너무 멋있어요. 속이 훈련하기 그냥 가 상당히 좋습니다. 바로 왼쪽 편에는 자, 숲이 바로 옆에 다 있고요. 자, 날씨 좋은 날. 오늘은 좀 날씨가 좀 흐리긴 한데요. 날씨 좋은 날은 아주 맑은 하늘도 음, 관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은 뭐 그렇게 많이 넓지는 않지만 잘 활용하시면 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주방 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편에는 자 냉장고 자리 위치해 있고요. 자기억자 모양의 자 주방입니다. 자 싱크장 상부장이 있고요, 아래쪽 하부 싱크장이 있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3구 가스레인지 설치되어 있구요 싱크볼 그리고 조리대 조리대도 좀 길게 잘 다져 있습니다 여기 콘센트 그리고 위쪽에도 어, 환기창 및 채광창 전세 뷰가 훤히 들여다 보이는 창이 크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주방 쪽 공간은 어, 되게 이 넓어서 뭐 요리하시거나 이렇게 하실 때뭐 전혀 불편함이 없으실 것 같아요. 거실이 조금 좁을 수 있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뭐 주방 쪽으로 조금 더 이렇게 공간을 더 넓히시면 좀더 넓게. 거실을 쓰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네, 여기 있는 식탁등은 어, 이쪽으로 설치해 주셨네요. 사인 식탁 설치하시면 사용하시기 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아까 처음에 입구쪽에 있었던 욕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기 세면대 그리고 욕실 수납장 뭐그 안쪽으로 네, 해바라기 수전에 네, 샤워기 설치되어 있고요. 음, 샤워 파티션이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욕실 네, 공간이 어, 일반 다른 현장 보다도 뭐좀 넓은 편이에요. 좁지 않아서 샤워하실 때는 전혀 불편함 없이 널찍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안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안방인데요. 제방 창, 이쪽도 체창이 양쪽에 이렇게 있고 자 안방 사이즈는 사실 어,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고 또 약간 어, 모양이 정 사각이 아니다보니까 조금 음, 불편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분양가가 상당히 어, 저렴하다는 점에서 조금 어, 장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쪽은 안방 욕실 안방 욕실에서도 이제 세면대와 변비 준비되어 있고요, 간단한 샤워도 하실 수 있게 샤워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방 욕실도 어 네? 간단한 샤워만 하는 것치고는 어, 그렇게 좁지 않은 그냥 아담한 사이즈의. 방, 욕실이었습니다. 자, 콘센트는 네, 이쪽에 그리고 이쪽에 네, TV도 설치할 수 있게 준비해 주셨네요. 자 그리고 이제 바로 옆에 있는 작은 방 중갑방이죠. 작게 나 있네요. 영림 차시 참고 준비되어 있고요. 콘센트 이쪽에도 콘센트 요즘에는 가전이나 뭐 휴대 가전 제품 많이 쓰다 보니까 콘센트가 사실 많이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쪽에도 준비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중간 방에가 이제 다용도실이 같이 있습니다. 주방에서 혹시 다 수납하지 못했던 그런 물품들 이거 다용도실을 이용해서 수납이나 보관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위쪽에서도 이제 집 뒤쪽으로 보이는 네, 숲 산세가 보이고요. 자 여기는 다 주거단지여서 아주 주용환 경도 그냥 어, 보는 뷰도 그냥 되게 평온해 보여요. 전원주택도 상당히 많이 들어서 있고요. 자, 이제 작은 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가 현관 쪽에 들어와서 바로 왼편에 있는 작은 방. 그래서 문쪽으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이 작은 방에서도 외부 뷰가 산색하봐 아주 시원하게 보입니다. 공기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옆에는 전원주택이 있어서 되게 조용하고 아늑한 느낌의 그런 현장입니다. 지금 좀 비가 오고 있는데도 숲쪽으로 숲쪽으로 보이는 야, 뷰가 참 너무 좋네요.